안녕하세요 이지티비의 이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강의를 하려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아주 숙제와 같았던 거였는데요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부터 댓글이 항상 이렇게 많이 달렸었어요 어떤 댓글이냐면 파워포인트 게임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 파워포인트로 재미있게 뭔가 마우스 피하기 게임 만들어주세요 이런 그런 댓글들 진짜 많았거든요 이번에 생방송 하다가도 진짜 그런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야심차게 준비한 강의입니다 바로 파워포인트로 게임 만들기 시간인데요 예, 파워포인트로 게임을 만든다는게 저도 처음에 좀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 만들고 보니까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일단 파워포인트 게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만든 게임을 제각게도 좀 어렵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거잘 깨시면 깨실수록 저는 더 난이도 있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만들 수 밖에 없어요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파워포인트 마우스 피하기 게임 부터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슬라이드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상단에 디자인에 가시면 저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은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파워포인트 2010은 왼쪽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페이지 설정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셔서 이 슬라이드 크기를 와이드 스크린 화면 슬라이드 쇼 16대 9 비율로 바꿔준 다음에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이드한 느낌으로 이제 설정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일단 중앙에 텍스트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우스 피하기 게임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이게 글꼴을 키워줄게요 키워줘야지만 이게 제목이 잘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글꼴은 여기 맑은고딕을 그냥 쓰면 되게 좀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추천하는 글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번엔 제가 배달의 민족 연성체라고 하는 것을 써볼게요 생각보다 괜찮죠? 이것을 좀 키워주고,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는 여러분들만의 버전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버전 1.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제 시작하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눌러줘야 되겠죠? 자, 시작하기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이제 홈탭에 여기에 둥근 모서리, 사각형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줬고, 여기에다가 시작하기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글꼴도 똑같이 배달의 민족 연성체로 해줄 거고요. 그런데 또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손, 촌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들어가셔서 일단 선 없음, 그리고 단색 채우기를 약간 이렇게 좀 회색 종류로 바꿔줄게요. 효과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3차원 서식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3차원 서식에서 여기 살짝 튀어나와 있는 이 둥글게 모양을 눌러주시면 뭔가 이렇게 둥글게 뭔가 튀어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제 이름 만든 사람을 적었어요 되돌아가기 라고 여기다가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되돌아가기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어, 만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어뒀어요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이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둔 거겠죠 그리고 또세 번째 슬라이드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삭제해 주고 자 지금부터는 마우스 피하기 게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넣을 겁니다 설명은 뭔가 좀 촌스럽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제 오른쪽 아래에다가 이제 시작하기를 눌러야 돼요 왜냐면 마우스가 시작하는 장소를 정해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거 시작하기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보이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삭제해 줄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것을 해 줘야 돼요. 이게 뭐냐? 요것을 클릭하면 이 다음 슬라이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자, 여기 시작하기 이 상자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삽입이라고 상단 삽입을 가겠습니다. 상단 삽입 가면 여기에 실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웃음> 누르면, 마우스를 클릭할 때, 마우스를 위에 놓았을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마우스를 클릭할 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할 때, 여기 누르면, 하이퍼링크라고 있거든요 이 하이퍼링크 눌러서 다음 슬라이드로 갈수 있게끔 또 이전 슬라이드 갈수 있게끔 다양한 슬라이드로 갈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기로 가야 되잖아요 시작하기는 몇 페이지에 있죠 몇 번째 슬라이드 여기는 세 번째 슬라이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 아래쪽에 가면 슬라이드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누르고 슬라이드 3을 누른 뒤 확인을 누르면 저절로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클릭할 때색 변화를 눌러 주게 되면, 클릭할 때 뭔가 진짜 클릭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 눌러 볼게요. 만든 사람은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을 눌러 주신 뒤에 하이퍼링크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냥 다음 슬라이드로 가도 되겠네요. 다음 슬라이드. 클릭할 때 재생, 변화, 확인 눌러주게 되면 저절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슬라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슬라이드도 시작하기를 누르면 저절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 도형 클릭하신 뒤에 실행, 그리고 하이퍼링크 다음 슬라이드로 선택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오 이렇게 편집이 되죠 일단 여기서부터 도형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삽입 도형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선 없음 단색 채우기 회색 계열로 바꿔줄게요 마우스 피하기 게임은 마우스가 여기에 이 사각형 도형에 닿았을 때 실패가 되는 게임이잖아요 하이퍼링크를 넣어줄게요 여기 상단에 실행을 가셔서 이번엔 항상 마우스 클릭할 때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마우스를 위에 놓았을때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이퍼링크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가 아니라 첫번째 슬라이드로 가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확인을 누르면 이제 만약 여기에 닿으면 한번 볼게요 마우스가 시작하기에서 가다가 닿으면 바로 마우스 피하기 게임 첫번째 슬라이드로 가게 되는거죠 자 이것을 이제 복사를 해볼건데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도 되지만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른채 요거를 이동시키면 저절로 이동이 됩니다. 요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시작하기라고 하는 이 버튼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복사해서 여기에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좀 조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고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이제 도착 도착이라고 적어두게 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요것을 하나만 남기지 삭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섯번째 슬라이드도 이제 다시 시작하기라고 바꾸고 그리고 여기다가 도착하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여기 사각형 도형을 또 재미나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시작하기 도착을 갔다가 바로 시작하기로 가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도착도 이제 실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행버튼 누르시고, 마우스를 클릭할 때 하이퍼링크, 다음 슬라이드, 클릭할 때색 변화,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도 또 도착하기를 또 다른 슬라이드로 또갈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복제 하신 뒤에 이것도 또 이름을 또 바꿔주고 또 상자를 하나만 남기도록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 도착도 다시 한번 실행 하이퍼링크 다음 슬라이드 클릭할 때색 변화 확인 이런 방식을 반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마우스 피하기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이거 제가 생각해도 깨기 힘들 것 같아요 <웃음> 여러분들 잘깰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마우스피어 게임을 이거 복사한 뒤에 붙여놓고 그리고 탈출 성공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에다가 다시 한번 실행 하이퍼링크 다음슬라이드 클릭할 때 변화 확인 누르면 끝나겠죠? 자 이렇게 만든 파워포인트 파일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 한번 게임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피하기 게임 만든 사람은 이지스상의 이지이고요 되돌아가기 다시 드디어 시작하기 시작하기 눌러볼게요 이렇게 마우스 피하기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오 생각보다 어려워요 했고 이게 진짜 어렵다 아!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떠신가요? 한번 따라해볼만 하신가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이퍼링크를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가장 기본 되는 파일만 연습 파일만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마우스 피하기 게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편부터는 제가 직접 만든 마우스 피하기 게임을 플레이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 재밌었으면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